이어서 2022 국민의 선택이 방송입니다. 바디프렌드와 함께 건강해질 시간입니다. 10년 더 건강하게. 10년 더 건강하게. 10년 더 건강하게, 건강하게. 바디프렌드. 나는 지금.